안녕하세요 드립센터입니다 제가 요새 배민커넥트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을 보시고 오늘의 라이더 대표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 영상은 진짜 광고가 아닌 개인적인 저의 후기였는데 나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 광고를 받게 됐는데 이 영상이 홍보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오늘은 라이더가 출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데 오늘 날짜 8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표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시고 저를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110 쿠폰 같은 것을 드릴 수 있게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라이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이더는 배달 전용 전동 킥보드 렌트 업체입니다 당연히 배달압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안전을 위해 개인 보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위에 카드를 누르셔서 제가 찍은 후기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켜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저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라이더 어플이 옛날에는 마이 스윙이라고 초창기에 썼던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은 라이더 어플로 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다운받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온라이드는 들어가면 은 이렇게 처음에 UX, UI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그인 누르고 동의합니다 누른 다음에 핸드폰 인증을 해주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는데요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세부적인 내용을 입력하시고 카드 등록까지 하시면 가입이 바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픽업존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라운지도 꽤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 영상 찍을 때만 해도 픽업존도 없었고 라운지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픽업존 보기 들어가 들어가시면 한눈에 봐도 엄청 많이 생긴 거를 아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라운지는 말 그대로 어, 라이더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여기 직원들도 항상 상주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 제가 갔던 곳은 구로디지트 단지와 신대방 사이에 있는 관악 캠프입니다 처음엔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간단하게 길찾기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라운지 몇 개를 더 살펴보시자면 강남캠프, 강남구청역에 근처에 있고요 성수캠프라고 건대입구역 근처에 있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홍제캠프라고 서대문구 위쪽에 위치해 있는 라운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천에도 한개 있어요 경기도에는 처음 생긴 곳인데 아직 이 근처에는 픽업존은 아직 없습니다 더, 아마 더 생길 예정이겠죠 픽업존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픽업존은 여기서 사진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공간처럼 그냥 킥보드가 그냥 세워져 있는 곳이에요 내가 배터리가 다 됐으면 여기 갖다 놓고 다른 킥보드로 교환해서 갈수 있는 그런 픽업존을 말합니다 가입이 되 있으신 분들은 이 픽업존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신림역에서 빌려가지고, 신대방상거리를 지나서, 장승배기 쪽에서 배터리가 다 달았어요. 그러면은, 장승배기 근처에 있는, 여기 장승배기역 키월드 앞에 있는 피복전을 직접 찾아가서, 대킥보드를 반납을 하고, 그 옆에 있던 배터리가 또 가득 차있는 킥보드를 빌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에 들고 가거나 충전을 따로 할 필요 없는 아주 편리한 구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빌리게 되면은, 바로 스캔하고 해서 타면은, 위치가 이렇게 뜨는데요. 제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납할 때는 픽업존에다가 직접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사진을 이렇게 눌러 보면은 노란색깔 픽업존 있죠. 여기 옆에다가 꼭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 옮기고 이런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음, 여기다가 반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결제를 하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플을 들어가셔서 휴대폰 인증을 하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결제해서 킥보드 사용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편리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원래는 라운지에 가서 가입을 한 다음에 사용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플을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하고 인증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스윙이나 이런 공유 킥보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스템이 된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서비스가 굉장히 영향이 빠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업데이트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개인적인 견해도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거 영상을 만들 때쯤에는 저도 이제 그냥 고객이었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거 추가했으면 좋겠냐? 어디에 라운지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냐? 픽업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리이 뭐 어떻게 했으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지금 업데이트 된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피드백이 빠른 것 같습니다. 고기선트 누르시면 은 오픈 카카오톡 채널이 뜨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상담을 잘 해주시니까 혹시 궁금한 게있으 분들은 여기다가 바로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격 변동 사항인데요. 보시면은 8월 1일부터 가격이 좀 변경되었어요. 1일 무제한 이용권이 7,900원, 30일 이용권이 5 0 0 0원 90일 이용권이 1 5 9 0 0 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길게 한번에 이용권을 끊으시면은 하루에 더 싸게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킥업존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원래 라운지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에 들고 가거나 이런게 자유롭게 이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꼭 반납을 집이 아니라 라운지나 픽업존에다가 해주셔야 된다는 룰이 생겼습니다 픽업존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 집에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졌어요 만약에 추가요금을 내더라도 집에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 카카오톡 여기 오늘의 라이더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배민커넥트랑 오늘의 라이더가 제휴를 맺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라이더를 이용하면서 배민커넥트를 하면 은뭐 무료 이용권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혜택이 갈것 같아요 어, 배민커넥트 들어가시면은 공지가 올라올 거라 하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고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개선된 사항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광고를 하고자 들어간 게 아니라 광고를 보고 고객 입장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제 불편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대표님이나 뭐 직원분들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픽업존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 사업이 커지면 은더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업데이트 된다면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신 거나 그러면 저한테 뭐 여쭤보셔도 좋은데 팟카우터 오늘의 라이더에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대부사항 같은 것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여기 풍경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주 이쁘죠? 아, 진짜 여름이라가지고 너무 더워서 어, 라이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미 커넥트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네요. 지금까지 투스트터였습니다 안녕!